야, 이렇게 엄마가 너 먹이고 가려고 왔어. 우리 사료 안 먹었어? <웃음> <웃음> 오빠 우리 두분 너무 잘 먹어요. 어, 엄마가 이제 토요일 날3시 반에 달이 그렇게 되고 지금 하나도 안 먹은 애야. 응. 요거 먹고 남은 오이 먹으면 이제 후식 되고 그리고 양치하자. 해모임도 엄마 하나 가져왔어. <웃음> 오빠 너무 신기하지? 이게 집에 있는 본품은 좀 뚱뚱해서 안 먹는데. 어, 어제 저녁부터 출식이 가능했던 거잖아. 음. 우리는 어제 오후에 왔었거든. 몰랐지. 거. 다른 엄마는 와서 닭가슴살 삶아가지고 재를 맥인되잖아아고 뭐 어차피 면회 시간 이후부터 출식이 음. 가능하고. 알았어, 알았어. 다 다리 조심해야 돼. 아. 어제 한번 왔다고 엄마도 아우~~랍네 음, 음. 열심히 먹으니까 힘기가안 나요 응얜 먹여야 되겠다, 오면오면 음, 응. 사료 먹이고 어차피 집에서도 얘 사료 안 먹을 때는 하루에 한번 밖에 안 먹는 날도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릇도 혹시 아, 몸는 지금, 지금 배고프지 공포의 배야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첫 사료를 3시 그정도에그 이후로는 안 먹었으니까 아이고 잘 먹네 그랬어 엄마가 왔죠